와, 어, 바로 뛰어내렸어. 아군이, 패배하님 어, 네, 감사합니다, 잠시만요 오케이, 가만, 가만, 가만, 가만, 가만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, 아, 아 나와줘요, 제발. <목소리> 2층 조심. 대게임 첫판 올킬이 참기, 오케이, 하기. 목표물이 잠깐만요. 아죄송니다 아, 야, 이거 유튜브 하려면 사투리 쓰면 안 되겠네. 사투리 쓴다고 뭐 잡아먹히겠는데? 나참 아, 이제 하다하다 하다 사투리 쓴다고 사투리 좀 섞여 있다고 유튜브 하려면 고치라는 처음 보네. 아이고 저 서영이 백개 감사합니다. 뭐야 백개나 있다. 아 당연하지 나어 나야... 빙이 는돌려라아또 서비스 지금 했었는데 또 친절하게 또 해봐. 더블케어. 아웅 박스 맞냐 아이고 저승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형님들은 이제 서울에서 쓰는 말이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말이라 가는기라 패배한... 표준어입니까 표준어 음 거기에 맞죠 표준말 말까 올리면 된다고요 꾸이님 안녕하세요. 웃기네요. 저 저런 저 채팅은 좀 귀엽네. 저런 댓글은 좀 귀엽네요. 내맘 아인가? 음. 표준어. 저 이제 서울말 쓰고 싶을 땐 쓰고. 부산말 쓰고 싶을 때도 쓰면 되지 뭐. 둘다 살아봤는데. 아 서울은 아니구나. 원주 살았으니까 원주말. 스고링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언어가 좋아요 언어가 다시 경기도 아예 전라도, 경상도 충청도 여기 강원도 강원도는 뭐해더래요 그 전라도는 살짝 이제 억양을 좀 희한하게 그 중간쯤이었나? 아싸 알았어 알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경산도 경산도는 이제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재밌는데?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김윤석이 그막 전라도 악귀악귀할때 전라도 이제 범죄 재구성 같은 거할때그 경산도였나? 와 진짜 사투리 잘 하더라고요 황해에서 조선족 말투까지 매력 있던데.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돼. 폭탄이 해제되었습니다. <웃음> 웃기네요. 네. 제주도는 말을 줄이더라. 밥 먹었냐를. 밥먹은뭐 했? 무사 무사 뭐지? 혼자 없어요. 무사라는 말썼던데 앞에. 아, 아, 잠을 형님. 안 보이다가 패배하였습니다. 예, 예, 예, 어, 덩치 엄청 크신가 보다, 비글님. 안 아, 되겠다, 뛰어야겠다. 어, 우 지고 있네 우리, 집중할게요. 어, 그만. 아, 단층부터 잡을걸. 화시 갔다 떠야 되는데. 안되겠네, 이거. M4 보여줘야겠다. 대캠에서 M4. 그러니까 장난으로 한 거겠죠, 뭐.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시는 게. 그만큼 이제, 몽골리안 마냥 이제, 귀골이 아, 장대하다 하셨어.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강호동 형님 보고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남자로 남자는 그런 칭찬 들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? 그죠? 칭찬이라 생각하면 칭찬이고 어? 굳었다 자 이동해만 하나 바로 하자 꼭잘못갔다시 언더 언더 히막 없고 난리났노그 <놀들> 언더 아, 우리. 셰프 형뭐 하노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<웃음> 파이팅! 셰프 형 기복 시작됐네. 야, 우리 별명이 엄치시거든요. 엄치거든요 셰프 형이. 엄씨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대요. 그래서 막그 연예인들도 막 파닥하던데. 예전에 엄기복 시작됐습니다. 아, 영원의 오늘의 멘트로 선정하겠습니다. 메시아... 메시고는 좀... 어, 나 뭐하며? 치 되었습니다. 빅토리 빅토리 진기 뭐야 뭐야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<웃음> 이겼네 우와 빠진 줄 아시나 보 아, 나이스다 와나 아, 이거 처음에 엠포똥 싸가지고 폭, 폭도 아무도 안 죽일래 이걸 이겼다 와 엄지원 엄영수 엄정화엄태웅엄앵란 선생님 엄영수 오, oh, holy shit! Oh, see the <목소리도> 오, 쨔. 아, 쓰, 잊었네. 아, 다섯라. 스텝 안 밟았으면 죽었네, 바로.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라? 저건 왜 이렇게 길게 뱉지? 누구지? 아 큰일났네 이거. 아엘비님이시구 그 아, 뭐, 붙어지면 좋긴한데 피가 없어갖고 난 모르겠다 그냥 싸우지 뭐 백업이 1도 없다 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쉽다, 아쉬워. 이거 역전, 가능할까요 여러분. 가능하려면나가 쳐야 되는데 가야야다다와 바로 가어내나가 <놀람> 누가 앤포소리를 내었는가 멜이님이시구나 어? 뭐인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셰프 형 이제 1킬 <웃음> 뭐 뭐? 어떤거요? 막바지 30킬 3000개 미션이요? 아, 진짜요? 저 가스 마지막인데, 가스 마지막, 해도 되나요, 그러면? 가스부터죠, 그러 지금부터 아니고. 딱 정해주시면 하겠습니다. 30킬스, 3,000기요? 바로, 바로 가야지. 이모찌요. 어디 갔노? 체인지 있구나, 아이고. 왜, 왜 저를 안 봐주시죠? 아이고, 아 이거 알겠습니다. 아까 형님 제가 죄송해요. 오늘은 가스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성공할 때까지라고요. 아 혹시 만약에 잠깐만요. 대캠 역전하면서 이거 30개 성공하면 혹시 이판은 너무 아침까요 어때요? 혹시 만약에? 와 3,000개 겁나 큰데 진짜 아.. 아치죠? 아.. 네마다 아치다 대성요 가스부터 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아 그, 태태태 취소. 아, 질수 없지 일단 이거 역전하고 보시다. 왜냐면 한번 지면은 사실 이제 형님들이 아, 한번 이기고 나가야지 생각에 나갈 수가 있거든. 의심이 안 된다. 딱 하나, 둘, 셋. 자기다. 그러다 빨 빨리 자기도 빨 설포가 돼 설포 질것 같아요 질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아 내가 가는 게 아니었어. 누군가 2층을탈줄알았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오 마이 실수다. 이거 이거 역전하면 인정? 아 까비. 이거 역전하고 30킬하면 아 염철다. 까스 때 할게요. 총은 뭐 총은 뭐 할까요? 총 엠포에도 상관없네요 그러면. 오, 셰프 뭐야 야자자기셰프트 분발 하노이 저양에프 있구만 저차 어디 양 한번 가 보자. 이거 트니까시깎트죠양시트모트 형님 감사합니다 시시만트 오케이, 커먼 컴온, 커먼 컴온, 컴온. 들어와 들어와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이고, 푸른 님, 10개 가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팽나 페나. 푸른 팽장이이가팽팽죄송팽팽팽팽팽 화이팅 화이팅 뺏어. 오, 뭐죠, 벌써 서 초저까지 감사합니다 아 요거는 2층 빙두개 까놓고 안돼 안돼 아, 아, 아 나와줘 제발 2층 조심 나이스 와, 이렇게 또 불씨가 산다고? 저걸 왜 작사은 보니 어, 아 이거 또 비글님 만원 동안 감사합니다. 지금 사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아, 상상 속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하시. 감사합니다, 형님. 이렇게 하이팅 화이팅. 이어 끝나고 장실 갔다 오고 가스 때 진짜 좀 빡세게 해야겠다. 아유 역전하면 억울하시겠다. 상대분들,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? 인생이 다 그런 거죠, 뭐. 인정? 아, 아! 가파. 가위. 인생이 뭐 그런 겁니다. 예, 역전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. 그러려니 하고 운명이려니 하고 <웃음> 야 이거 셰프형도 살아났네 아 셰프형이 살아나니까 이기네요 역시 자 요거는 빠르게 패스를 더블 패스를 해주면서 아 잠깐만 이러면 안돼 와 상대방 화끈한거 보자 아니야 소리가 딴 데서 났잖아 아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와 아, 다, 다이다. 아 일단 아 30킬 했네. 아 30킬 역전까지 해 버렸네. 아우 정말. <웃음>